자, 끝냈는데, 이거. 봐봐봐. 뽕! 어! 120만에! 250만! 250만요! 이 누나가 나왔어요. 이... <웃음> 우리 안에 외출했습니다. 저 혼자 했어요 집에. 아이 무기입니다, 무기. 그세 개. 채찍 때리... 어, 이 <웃음> 어, 야. <웃음> 이 몸매 채찍. <웃음>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약간 떨림과 긴장 속에서 지금 녹화를 눌렀어요. 아아 아, 공기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스가 지금 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지한 달은 된것 같은데 방을 이 방으로 옮겼어 그 이후 갑자기 컴이 부팅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멈춰! 생방 동시 송출 트위치랑 동시 송출 중에 녹화를 눌렀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원래? 이게 막 미친듯이... 어? 잠깐만 렉이 약간... 아 지금 렉이 내가 지금 약간 노이로제가 있는 것 같아 잠깐만 내가 이거 설명은 좀 이따 렇게 뽑게 한 번만 눌러볼게 지금 렉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완전히 컴퓨터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픽카드만 RTX 3 0 8 0 그대로고 파워 바꿨지 메모리 바꿨지 메인보드 바꿨지 CPU 바꿨지 다 바꿨거든? 아 새로 태어났거든? 지금 이러분 어때요? 지금 어때? 지금 나는 깔끔하게 보이거든? 근데 송출만 되면 이게... 오, 오, 오, 오, 오, 오. 해결된 것 같아? 야, 야, <웃음> 해결됐다가 이 <웃음> 뽑기까지 바로 끝난다고? 야, 이제 드디어 징글징글하는 그 어떤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진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되게 있었는가 봐와 잠깐 누구세요? 이 누나 누구였노 도나르 도나르 설마 네 뜬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기뻐했던 거야? 아안 나오네요 어쨌든 레렉 없지? 이제 끝났다 형! 렉하고 탈! 자, 그럼 오늘 업데이트 소식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살짝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이제 보면서 뉴스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있어줘야 되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좋죠? 이누라가 나왔어요. 멈춰! 아니,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외출했습니다. 저 혼자 있어요, 집에. 멈춰! 짠! 굉장히 뱀을 재우는 자. 세계 뱀. 약간 뱀, 신화 쪽에서 뱀 쪽에 관련 있는 요르문간드인데. 그렇그 맞지? 신규 영웅이니까 뭐 하는 영웅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심 싹싹하고 지나가자. 개성이 뭡니까? 계획된 사냥해가지고 에이크 시은니를 마수전에서 매턴 시작 시두턴 동안 모든 아군 능력치 가 30% 증가한다. 사슴 잡는애는 뱀이 좋다. 뭐 이런 얘기인가? 매턴 시작 시마다 아군에게 두턴 동안 모든 능력치 30% 된다. 일단은 굉장한 버퍼고요. 서 있기 만해도 버퍼고 그리고 세 명의 아군이 각각 스킬을 1회씩 사용하면 뭡니까? 신호등 신호등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각각 스킬을 한 번씩 돌리잖아. 스킬을 한 번씩 쓰면 모든 아군에게 동일 효과를 한번더 부여한다. 그러면 기본 능력치가 30% 한번더 붙는다 이거 그럼 60% 총 60% 붙는다는 얘기만 그리 효과 부여 후 스킬 사용한 영웅 이 효과 해제된다. 그러니까 한번한번 한 60% 했다가한번 쓰면은 다시 30% 내려오나 본데, 그렇지? 그리고 한번또 쓰면 다시 60% 올라가 또 쓰면 60% 30% 내려오고 라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에이크 시르니는 자스가 이제 좀 두드리 맞잖니요. 스위프트 러시 달린 적군의 공격력 400% 피해를 주고 아군 모든 아군 생명력 준 피해만큼 40% 회복. 이거 중요하죠. 에이크 시르니는 되게 아파요. 근데 회복해 나갈 그 길이 잘 없단 말이야. 근데 다이툭 기... 때릴 때마다 제일 타친 아군 피가 차. 이거는 에이크 시르니는 저격입니다. 완전 저격이고. 그 다음에 스네이크 윗 다른 적군 버프와 자세 해제 그 필살기는 아군들 주피 증가시켜주고 단일 피해 뭐이 필살기 아니라도 이 개성이랑 이세 개에서 이미 끝났는데 에이크 시르니는 이 자세 해제니 사슴 자세 해제자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챕터 나왔어요 라그나로크 챕터 4 뱀을 재우는 자 해가지고 이 누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스토리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어요거요거 중요한 거 같아 팀 편석 덱 개수 확장 다섯 팀밖에 없잖아 근데 열 팀까지 이제 덱 저장이 됩니다 약간 모자랐거든요 이벤트 보스 나오제 진보스 나오제 길드전 다 다른 보스 나오제뭐 이럴 때마다 한이 모자랐어요. 헤드먹그럴때 뭐 하면 되겠고 그리고 몬스터 개성 여기서 이제 개성 전부 누르면 개성을 한 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이벤트로 뭐 이벤트 기록셀 같은 거패딱 가가지고 이누나 코스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모자랑 하여튼 다른 보상들도 많고 요요 무기도 있네. 아 이거 옷이가? 아이거 무기입니다 무기. 세개채찍대 그 <웃음> 오, 야. 이 몸매 채... 멈춰! 거금적인 거 빼고 핵심만 딱 정리했을 때는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이벤트 챙겨 뭐그다잘 알죠? 오케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웃음> 300 천장 전에 뽑습니다. 아야, 너 도날? 도널... 오빠, 니는 <웃음> 진짜 전혀 설레임이 없어. 오빠가 막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취향이 확고해. 차라리 그러니까 하드코어하거나 아 하드코어? 멈춰! 아야 맞아서야! 3 0 0전장까지안 나오면 이 뽑기 스트레스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마블이 한테 좀 풀게요. 참맞고 있죠. 웃음이 나와? 아블라 지금 네가 웃었지 방금. 나뭇가지 같은 거 저쪽 웃음이 나오냐고. 아0 0전장 간다. 이 봐봐. 뒤에 막. 오야야야야 야, 야, 야, 사. 야간했지이야 뜨거든요 야야야로야 사슴 야가자야와 우와 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대로 세계뱀을 진정시키는 여행을 할 뿐이야. 신이건 뭐건 날방해하면 부셔버린다! 멈춰! 우리 스킬 한번 보러 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 스위프 드러쉬 1성 살짝 한번 던져볼게요. 와, 아, 채측으로 묶어놓고 당겨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와서 때려주시네. 봐봐! 샥 해서, 와! 아프지 않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요 스킬 한번 보자. 버프 해제 있고, 어? 잠깐만 이성 아 버프 이성은 버프만 해제 이성은 버프만 해제 이성 2성 뭔데? 이성도 버프만 해제 역시 그렇네. 삼성의 이 자세 해제네. 이성 자자자 어, 이렇게. 삼성 버프와 자세 둘다 해제. 와자자자. 자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필살기 이제 한번 볼까? 오늘 방송 멘트 마음에 드네요. 눈화 나좀 묶어 줘. 좀. 얼마나 건강. 한 그건 건강한 거긴 해. 건강한 거긴해요 이렇게 이쁜 날 보고 아무 느낌이 안 든다. 그 조금 병원을 가 봐야 되는 거같아 와, 이거 뭐야? 뭐 이펙트 야. 뽕을 땅 속에 땅에 이제 손을 짚고 있었는데 저쪽에 이제 적 쪽에서 기둥불기도생기서 뻥끄렁 터지네. 야, 이것도 만우절 이벤트 돌아왔네요. 이거, 그림 이거 누구냐 이거 이렇게 그린 거. 이 보니까 주로 페스티벌 영웅들이다 지금 얼굴이 이 모양 이끌로된것 같아요. 연옥반 얼굴 좀 봐봐봐.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데리고 갈 거냐면 자, 체력 쪽, 색깔 초록색 담당을 해야 되겠죠? 타르미를 넣어줄게요. 혹시 좀 아프면 피좀 채우라고. 우리 할마트는 튼튼하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팩트는 그냥 세게 때리는 걸로 해서 출발 자결투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슴 자석을 채찍으로후드를칠 텐데 그러보또다 단일기야 다 단일기라 다 가지고 암멜 버프 쌓기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때려 볼게요 빡. 어 그래도 58,000원 나온다 야어 지금 맹철이고요 각인전입니다 각인전 맹철로 각인해도 괜찮을지 간점 봅시다 9 9 0 0 0 나오고 있고 앙, 앙, 끝나쁘지? 오, 단위기로 버프 팍팍 주니까. 지금 일단 뭐가 있냐면, 요르몬 간드 누나 때문에 아군들이 모든 이역치가 30%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스킬 한번 쓰면 한번더 붙어가지고, 한번 보자, 잠깐만. 모든 이역치 30% 두 번! 모든 이역치 30%가 두번 붙었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거, 자기 버프고, 슈, 빡! 3 3만9천3 3만9천0 0 빡! 20만? 이게 왜 20만이 나오노? 팔마트 딜이 20만이 나왔는데? 누구 때문이다? 여름은 간드 누나 때문이다, 이거는. 파, 빨, 초 던지고, 더원, 궁. 뭐, 원래도 이 콤보면 끝나거든. 근데 지금은 더 심할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자, 이거 지금 약하지. 어, 15만 8치면 그래도 세다. 원래보단 세다. 한 8, 9만 나왔어야 된다. 이게 9만 나왔고, 촥! 빡! 12만! 오, 누나 꽤 세신데? 자, 끝낸대 이거. 봐봐봐. 뽕! 120만에 250만, ,000. 250만요? 내가 저거, 최대로 뽑아본 게, 150만인가? 그 정도까지 뽑아본면 되겠어. 3명의 아군이 각각 스킬을 1회 이상 사용하면. 3명의 아군이. 만약에 자기 포함이 아니면 다른 아군이라고 했겠지, 아군이라고 하면 자기도 포함인 거야. 근데 이제 필살기가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다는 거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서 멈춰볼게요, 한번. 그냥, 끝낼 수 있는데 멈춰볼게요. 더원 형님한테 버프가 추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봅시다. 다듬되제 다음에 필사기도 포함되는지 우리 실험해 볼수 있는 거야. 자,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그지? 두 사람, 세 사람이 스킬 썼어요. 스킬이라고 했지 뭐꼭 기본 스킬이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예, 3 0 하나, 두 개. 이해된 것 같다. 이해된 것 같다. 그냥 아군이 세 사람이 쓰면 돼. 세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속성 상관없고, 여러분 간도 본인도 괜찮음 그래서 어쨌든 세 사람이 쓰면 버프가 붙게 되는데, 이게 이제 더원 형님한테만 붙는가? 아닐 거란 말이지. 잠깐만. 전체가 다 붙을걸? 다 붙었지? 암멜한테도 붙었고, 마트론한테도 붙었어. 이러면, 이 다음번에 1회에 한해서는 미친 복들이 나오는거야. 자,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일단 드디어 어쨌든 3층 4패까지 왔습니다. 3층 4패 와가지고, 좀 심하게 한번 때려볼텐데, 파, 빨, 초도 이왕이면 버프 해제는 하나 얹겨놓고초 때리고, 그 다음 들어갑니다. 도호형님 자, 3층 4패! 자, 일단, 데미지 2 나오고 있고요 자, 초, 데미지 3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방패, 부... 방패 회색. 없어지고, 간다! 빡! 퍽, 휘장! 빡, 삭 하오! 4 8무전요 정도야? 그렇게 많이 안 쎘네. 자, 들어갑니다. 가자! 탁! 하고, 저 20% 밑으를피 20% 밑으로 되면 풀피되기 때문에, 자, 약간 짤짤이, 짤짤이 조금 때리다가, 삼성 이제 때릴 텐데, 안멸한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개성이 중첩으로 들어가 있다. 카밍업! 빡! 야돌마무다돌마무 도르마무. 멈춰 자, 자 다시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돌마무 되면 이렇게 해보자고 잠깐만 자 시청자들 지금 아이디어 주고 있습니다 일성일성 그럼 일성. 이게 지금 한꽤 나올걸? 이게 한 16, 17 정도 나올거든 16만 17만 그리고 이게 한 12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합이 26만 그럼 20만 딱 되거든 20만 1000 정도에서 이거 찍어보면 끝하, 끝나는 거다 이말 아니야 아마 성공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자 이걸로 빡빡 야 너무 세다 너무 세다야 이거 야, 풀피다. 야, 풀피다. 야, 점마방은 풀피 되는 거맞죠 야, 잠깐만. 계산이 확실해졌다. 지금 일성 하나 해가지고 2 1 6천0 뽑고, 그 다음 3성 찍으면 끝이다. 됐나? 자, 이제 여러분. 야, 어떻게 된다? 끝이. 빡하다? 빡카다 야, 두장 쓰지 마. 끝났어. 자, 갑니다. 팍! 팍! 215,000. 계산 깔끔하죠? 팍! 팍! 야, 이거 왜안 죽냐? 야, 이거 왜안죽 야, 잠깐만. 야, 도르마무 늦었지? 멈춰! 와, 살았다야야 들머멈 됐다, 들머멈 됐다. 한턴 넘기자, 넘기자. 오케이, 자 짤딜 넣고요. 이렇게 넣는, 이렇게 넘긴다. 그냥 이렇게 넘길게. 자, 이 정도 때려놓고, 57,000. 한대더 때리면 더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이제 회피, 공방생의 회피까지 있는 상태에서 필각 하잖아, 저 자석 저거. 저 자세 잡고 필각 계속 해야 되면 진짜 그때부터 정말 지옥 시작된다. 버프 해제하고, 버프 해제 딱 하고, 바로 삼성으로 머리 찍어볼게요. 일단 그렇게 해보자. 도루마음 준비. 자, 버프 해제하면서 딜이 들어갈 건데, 자자자자작 어, 너무 약한데, 17,000? 야,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지. 야, 이거 아니야, 야, 야, 야, 야, 나가, 나가, 나가. 잘못하면 <목소리> 미칠 수도 있어, 하다가 게임. 사람 미치가지고 완전히 침 질기면서. <웃음>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모니 테스트 안 해보고 아, 이걸 맞추기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버프 해제하고, 슈! 한대 때리면 이제 파란색 차례니까 때마침 딱한번 꽂힐 거고, 거기서 찍어보는 거야. 끝났지? 끝나. 야, 뒤에 거 필요 없어. 뒤에 안 본다, 우리. 확실히? 자, 들어갑니다. 차자자자 <목소리> 버프 해제. 슈! 문 때리고, 자! 기압 <목소리> 박스, 박스, 와, 야, 이거, 야, 사슴아, 그거밖에 안 돼? 어, 이 자식아, 진짜. 아, 됐나? 아, 그문들을써보 마무리 느끼는 점은 그 3층은 만만치는 않다. 그렇다 해도 3층이 만만한 건 아니다. 딜은 좀 나오지만 3층 만만은 아니다. 그러나 좀 스펙이 좀 부족한 분들로 여러 문간들을 뽑는다면 1층을 클리어 할수 있지 않을까. 클리어 못하고 받는 거 하나랑 클리어 할수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클리어 할수 있어야 1층을 뺑뺑이 돌려서 부재료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 명함은 따놔야 되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Rising